안녕하세요. 에어블랙 대표 문헌규입니다. 저는 2003년에 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m b a 유학을 숨기기 위해 아프리카로 간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원의 제안을 받아 계획이 없던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고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현재 아프리카 전문가에서 진출 데이터 디자이너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54개국으로 이루어진 대륙이면서 12억 인구의 7에서 1 1의 정도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잠재력 높은 대륙입니다. 국내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사업과 여행자, 국제개발가, 선교사 등 모두가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입국 비자와 예방접종만 받고 출발하게 됩니다. 2006년 1년이란 시간 동안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고고아프리카라는 커뮤니티에 기록하였고 이것이 기반이 되어 방송출연과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제로 아프리카의 진출했던 당시 270km 사하라 사막 마라톤 대회에서 참여했던 영상이며 16km 빅토리아 폭포 래프팅 스트림에 참여했던 영상입니다. 이처럼 저는 의도적인 비즈니스 모델보다 일상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나와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에서 창업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귀국한 후에는 2007년 5월에 고고아프리카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진출자들의 인적 정보 및 행동 패턴에서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 진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동행자, 상품거래, 위기관리 등에 대한 큐레이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대부분의 진출자들은 유사한 패턴의 문제와 해결책에 요구한다는 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분석하여 안전한 아프리카 진출의 알고리즘 서비스로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중소벤처기획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창업 교육을 받았고 2015년에는 창업진흥원 스마트 벤처 캠퍼스 사업을 지원받아서 팀빌딩, 해외 진출,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웹과 웹 환경에서 코트라 및 코이카 아프리카 진출 정보를 수요자 질문과 매칭하는 서비스인데요. 국내에서 가장 큰 아프리카 진출 서비스로 연간 100만 명이 유입되며 코로나 시기에도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로 연결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은 창업자의 준비 상황에 맞게 단계적인 사업화 관련 정책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및 청년 대상 비즈코 사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전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이전부터 비대면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전담 멘토를 매칭하여 바우처 관리 및 경영자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 검증에 필요한 기술 제품의 시장 수용성 검증, 지원 등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 조사, 시장 검증까지 가능한데요. 성장 지원의 경우 초기 창업의 성공 재고를 위한 마케팅, 인증 지원, 지재권 보호 등 창업 기업의 맞춤형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도전 K-스타트업 리그는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부처의 합동으로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유망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포상 및 창업을 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약기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증대및 제품 검증, 보강 등을 위한 사업화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성장 촉진은 기업별 맞춤형 지원과 선택과 집중을 위해 성과 창출의 중심에 성장 촉진 프로그램 운영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사 엔젤투자금 1억에서 2억원 내외 정부의 기술개발 R&D 자금 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상업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과 해외마케팅 자금 최대 1억원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엔젤투자 매칭펀드 최대 2억원 지분투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으로 밀착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예비 초기 창업자의 지원 서류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 파일 제출 양식에 맞추어서 먼저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다이어그램을 한글 파일로 옮겨서 순차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통계자료는 통계청 및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공식 통계자료로 사업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안하는 이유는 1차 서류평가에서 심사자들이 다양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다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계획서는 크게 자금, 기술, 시장, 조직력 기대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조화된 수치로 설명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업계획서의 각 카테고리별로 창업자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확인하는 이유는 준비사항 없이 창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각 페이지별로 애매한 출처 자료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가급적 줄이고 수치를 기반으로 하여 목표점에 대해 선행 자료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작성된 서류 또한 실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회계, 별리, 노무, 변호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정부지원 멘토를 받아 보다 구체적으로 기획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사업계획서 작성이 처음부터 시작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단계적으로 정량적인 목표 설정을 재수립하거나 차선 책에 대해서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창업진흥원에서는 멘토링 서비스 예비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사업화 및 기술이 초기에 적다고 할지라도 서비스 유통 시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및 책임에 대해서 법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게 되었다면 다른 차선책 혹은 사업화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즉 예비 창업 단계에서 인허가, 인정제, 자격여부, 환경, 조건, 기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 일정과 비용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스타트업은 내일 아침에 놓치는 공공사업 및 사업화를 위한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차 년도 이상이 되면 전담 인력 혹은 40여 개 공공기관 및 민간 사이트를 수시로 보는 습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 3년 미만의 예비 초기 창업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추천해드리는 홈페이지만 보아도 전체 사업의 50% 이상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공공 워딩 및 사업 일정에 대해서 감을 잡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공공기관에서 만든 사업별 사례 및 영상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관련 사례를 유튜브, 언론 보도, 웹진, 홈페이지 등에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처음에 받았던 정책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및 창업 당시 언론 보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 담당 전담 멘토를 신청하여 유사한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공정책은 창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100%까지는 아니어도 95% 이상 도움이 되는 부분이 지원제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1위 공공 데이터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례를 찾아 사업화 디자인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업진흥원 스마트 벤처 캠퍼스 사업을 통해서 에어블랙이라는 회사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이라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17개국, 34개 도시, 43개 거래처를 방문하여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은 수익, 명성, 해외 진출, 네트워크, 전문성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화의 과정 중에 누구나 경험하는 데스밸리 혹은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고민한 문제와 보다 효과적인 진로를 모색하고자 한다면 스타트업이 답이며 터닝포인트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혁신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임팩트펀드를 기반으로 시민단체와 콜라보하여 시장 진입이 가능하였습니다. 임팩트펀드는 현재 한국 정부, 대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를 통해서 유치할 수 있으며 초기 스타트업 대게 강력 추천하는 시장 진입 방식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서울시 임팩트펀드를 받기 위해서 마포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UN, 뉴욕시청, 오프나, 뉴욕케스를 방문하여 현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임팩트펀드에 대해서 컨설팅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미국을 찾아 샌프란시스코, LA, 실리콘밸리까지 방문하여 서비스 소개 및 협력까지 가능하였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할 때에는 많은 텍스트로 서비스를 소개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서비스와 펀드 흐름에 대해서 좌에서 우 혹은 위에서 아래로 구조화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 간의 서비스 및 작은 흐름도가 가장 중요한데 누가 이 서비스를 왜 써야 하는지를 한 번에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기회와 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를 많이 써도 통계 및 근거 자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심사자들을 설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중심에 서비스와 작은 흐름도를 같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